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1차 우한중년분들의 모임에 20명을 초대합니다 선착순 20명으로 댓글을 먼저 다시는 분들로 다음주 월요일날 21일날 인천에서 모이려고 합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 하라고요 모임 내용은 개인분들의 코디 잘하는 방법과 서로간의 코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코디 잘하시는 세 분을 뽑아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